문재인의 대중국 산불정책 사드 추가 배치하지 않겠다 미국의 미사일방어 md체제에 들어가지 않겠다 한밀안보협력을 군사동맹으로 발전시키지 않겠다 그리고 문재인의 대표적인 대한민국 망가뜨리기 정책인 원전폐기까지 이 모든 것들이 문재인 정부가 중국의 중국에 의한 중국을 위한 정부였다는 증거가 아닐까 생각하는데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파이낸스토데이인세영 기자의 취지에 따르면 최근 청와대 용산 이전 반대에 중국의 여론조작 세력이 개입한 증거가 나왔다고 합니다.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윤석열 당선인의 청와대 이전 반대 청원. 이 청원은 23일 현재 참여인원이 44만 9천여 명입니다. 그런데 이 숫자는 대한민국 국민들이 참여한 여론이 아닐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최근 중국 최대의 포털사이트 웨이보에는 이상한 일이 있었습니다. 대한민국의 청와대 용산이전과 관련된 기사가 뜻밖의 웨이보 검색순위 2위에 올라와 있는데 이 사실이 놀라운 이유는 첫째 그것이 중국 네티즌의 실시간 인기검색어라는 점 둘째 이것이 중국 국내 이슈도 아니고 지금 한참 이슈가 되는 우크라이나 전쟁 관련 내용도 아니고 하필 이웃나라 대한민국의 청와대 용산이전 관련 국민청원 기사라고 하는 점 세번째, 무엇보다 중국 대중이 관심을 가질 만한 이슈도 아니어서 이 청와대 청원 관련 기사가 웨이보 2위에 랭크되어 있다는 자체가 조작의 냄새가 짙다는 점, 쉽게 말하자면 중국 당국의 개입이 있을 가능성을 암시하고 있는 점이 그 점입니다. 중국의 웨이보에 2위에 랭크된 대한민국 청와대 용산 이전을 클릭해서 검색을 한다면 대한민국 청와대 국민청원에 28만 명의 국민이 서명했다는 내용의 22일자 기사가 다수 발견된다고 합니다. 이것은 첫째 누군가가 기사를 작성해서 중국 내 언론사에 뿌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둘째 특정 중국 내 세력이 중국과 관련이 없는 청와대 이전 관련 기사를 집중 클릭해서 상위권에 노출시킨 것을 의미합니다. 셋째 중국인들이 이 기사를 클릭하여 대한민국 청원 게시판에 접속 대통령 집무실을 용산으로 이전하는 데 반대 서명하도록 유도된 것을 의미합니다. 참고로 청와대 게시판은 내국인과 외국인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사진은 중국 내 또다른 포털사이트인 바이두에서 발견되는 중국인을 위한 대한민국 청와대 회원가입 매뉴얼입니다. 중국인들이 노골적으로 청와대 청원 사이트에 와서 동의를 쉽게 누를 수 있도록 친절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사진은 대한민국의 여론조작을 하는 컨트롤타워가 트위터 내에 상주하고 있다는 증거물인데 자신들이 추천하고자 하는 기사에 댓글을 달거나 원치 않는 기사일 경우에 악플을 달면 보상을 주는 그런 방식으로 운영된다고 합니다. 결국 23일 현재 45만명에 육박하는 이 숫자의 상당수가 중국의 여론조작의 결과일 가능성이 다분하다는 것입니다. 2020년 유명했던 차이나게이트 사건이 시사했던 것처럼 중국측이 맘먹으면 100만명 정도가 몰려와서 특정 글에 찬성 좋아요를 누르게 하는 것쯤은 일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중국은 왜 이럴까요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무엇보다 충격적인 것은 이러한 일을 하는 자들이 중국의 순수한 일반 네티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주체가 누구겠습니까 지금부터 그 조작의 실체 그 일을 하는 주체가 누구인지 확인해 봐야겠습니다. 방송에 앞서서 김찬의 시사이다 를 열독해 주시는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이 눌러주시는 좋아요도 방송을 제작하는 데큰 힘이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혹시 아직도 구독자가 아니신 분들은 나가시기 전에 오른쪽 붉은색 구독버튼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좋은방송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중국에는 해외스파이활동과 공작을 담당하는 통일전선공작부 라는 기관이 있습니다. 과거의 통일전선공작부는 불과 수백명 규모의 작은 부서였지만 시진핑이 집권한 이후 급격히 수만명 규모의 거대한 부서로 확대됐습니다. 전쟁 없이 상대를 이긴다면서 시진핑은 이 조직을 매직웨펀리 즉 마법의 무기라고 부르면서 공산당의 비전을 승리로 이끄는 중연 부서라고까지 지켜세웠습니다. 현재는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 5개 부속 직속기관 중 하나일 정도로 그 위상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기관이 하고 있는 일은 무엇일까요? 가령 중국이 한국 정치인을 매수해서 선거에 출마시킨 사례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설령 있었더라도 사실로 드러나기는 쉽지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왠지 중국이라면 사죽을 못쓰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정치인이 없는 것은 아닌 듯한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이런 일이 호주에서는 실제로 일어났고 대중에게 그 마각이 드러나고 말았습니다. 지난 2월 9일 호주 대간첩안보기구인 국가안보정보원 asio는 중국이 호주의 선거에 개입한 사실을 발표해서 정가를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asio 마이크 버지스 원장은 최근 호주 총선을 앞두고 중국이 자신들에게 우호적인 정치인을 심으려고 시도한 것을 발각했다면서 사전에 이 일을 밝혀내므로써 그들이 선거에 개입하려는 음모를 저지했다고 발표한 것입니다. 이 일을 한 주체가 누굴까요 그것은 앞서 말씀드린 통일전선공작부라는 것이 서방 언론의 분석입니다. 스컷 모리슨 호주 총리는 오는 5월로 예정된 호주 총선을 반중국전으로 규정하고 야당인 노동당의 앤서니 엘버니즈 당대표를 두고 중국 정부가 심은 인물이라고 강력히 비난하고 있습니다. 최근 중국에 대해서 적대적인 호주의 정책 때문에 골머리를 알아온 중국으로서는 어떻게든 호주를 친중국으로 돌려놓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고 있는데 총을 쏘지 않고 호주를 정복하는 가장 좋은 방법으로 magic weaponry 해당 국가의 정치인과 정당을 매수해서 그 정당이 집권하도록 하는 방법을 구사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뉴스를 통해서 접하신 것처럼 호주의 모리슨 정부는 강력한 반중 정책을 취해 왔습니다. 호주가 미국과 적극적으로 공동보조를 취하고 일본과 군사협력을 강화하자 중국은 이에 대한 보복으로 2021년 11월 6일 호주산, 보리, 소고기, 석탄, 면화, 랍스터, 목재, 와인 등 7개 품목의 수입을 전면 금지했습니다. 한편으로는 보복을 다른 한편으로는 호주의 노동당 관계자들을 포섭하고 자금을 지원함으로써 장차 노동당이 정권을 잡도록 해서 호주를 중국의 영향하에 두고 각종 이익을 취하려는 책략인 것입니다. 오는 5월 총선에서 호주는 반중국이냐 친중국이냐를 놓고 한판 승부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친중국세력이 집권을 하게 되면 중국으로서는 총 한방 쏘지 않고 호주를 다시 자신의 영향 아래 끌어다 놓을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중국의 통일선전공작부가 하는 일이라는 분석입니다. 이것이 비단 호주뿐일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중국이 미국 호주 유럽 등 주요 서방국가의 조직원들과 사업가들 훈련받은 미인들을 침투시켜서 정치인들과 과학기술 등에서 뛰어난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주요학자들에게 돈과 섹스를 무기로 접근했다는 관련 뉴스들은 구글에 검색해보면 수천 페이지가 나올 정도입니다. 중국이 이웃나라 정치에 적극 개입하고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은 이제 더이상 새로운 뉴스라고 할 것도 없이 기정사실인 것입니다 중국이 그렇게 거리가 먼 나라에게도 이럴 정도라면 우리 대한민국은 어떨 것 같습니까 결론입니다 이번 윤석열 정부가 대통령 집무실을 청와대가 아닌 용산으로 이전하려고 하는 과정을 살펴보면 이상한 점이 눈에 띕니다 첫째 순조롭게 협조를 할것 같던 청와대가 갑자기 표변한 점 둘째 때마침 중국의 포털사이트에 청와대 청원관련 여론조작의 시도가 드러는점 청와대 문재인의 표변을 설명할 어떤 단서가 바로 이 두가지에 숨겨져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지 않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청와대에는 북한정보당국 중국정보당국은 물론 심지어는 우리의 우방인 미국 CIA의 도청장치마저도 있을 것이라는 추측이 제기되는 것은 정보라인의 기본상식 아니겠습니까 윤석열 정부가 청와대에 들어가지 않으려는 여러가지 이유 중 하나 어쩌면 도청과 관련한 보안문제도 그중 매우 중요한 이유일수도 있다 이런 분석이 설득력있게 보이는 이유가 이해됩니다 게다가 바로 이전의 정권이 친북좌파정권이기 때문에 그들이 5년간 점유했던 그곳 그 장소에 들어가는 것이 새 정부 윤 당선인으로서는 매우 찜찜하게 느낄 수 있다는 분석도 제법 설득력이 있습니다. 북한이 그렇게 일주일이 멀다고 미사일을 쏘아대도 nsc 국가안전보장회의 소집조차 거의 하지 않던 문재인 대통령 미국과 연례적인 한미군사훈련조차 피해온 문재인 대통령이 하루아침에 국가안보가 부실해질 염려가 있다면서 윤석열 정부의 용산 이전에 협조하지 않는 것은